보황 자체가 곰팡이성 균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감자를 자르고 한 다음에 절단면에서 이제 곰팡이가 생기고 하는 걸 이제 막아줄 수도 있고 20L에 20g을 사용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100L 물을 탈 거기 때문에 100ml를 사용합니다 아, 유황이 얼마나 들었나요? 80%? 어, 네. 액제요? 네, 액제 어... 그리고 이게 냄새가 일반 그기존 쓰던 유황들보다는 유황 냄새가 그치 않습니다 전혀 아, 그래요? 네, 설 향이 삭 나면서 오 유황 유황 냄새가 아니고? 네 무슨 수나무 향? 수나무가 쓴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어, 요즘에 유명하신 분인 데우가 <웃음> 제품을 직접 구매를 해서 써보겠다고 연락이 오셔서 일단, 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 제품이 일단 순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는 아마 사용해보시면은 뭐, 앞으로 이제 매년 사용하시지 않을까. <웃음> <어떻게 쓴다고 해서. 웃음> 경북 구미의 슈퍼농부의 어, 농장입니다. 지금 한창 감자를 막 자르고 있는데 올해부터 드디어 이제 감자 농사를 또 슈퍼농부가 시작을 합니다. 아 이렇게 지금 한막 감자를 이렇게 잘랐는데 과연 슈퍼농부는 이 감자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 아그로 썰포라고 이제 요왕입니다. 감자밭에 살포할 요왕입니다. 요왕. 요황. 예. 네. 이렇게 많이 살 거예요? 뭐, 올해는 감자사 별로 안 지어서 지 다른 애같은 이거 몇발 했다. <웃음> 사용해야 되죠. 감자밭에 저희가 유황을 한 번씩 pH 산도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황을 한 번씩 뿌려주거든요 근데 또 요즘 또 아그로솔포 또 순도가 좋고 그 다음 또 품질이 어떤지 확인하기 함 위해서 저희가 또 구매해 가지고 또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 지금 여기다가 지금 알록달록 빨갛고 하얗고는 뭐죠 이게? <웃음> SM판 비료입니다 SM판 <웃음> 그 SM판 비료 중에 어, 숫자로 표기되지 않은, 어, 가리가, 황산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그 비료 성분 자체에 황이 들어가 있지만 숫자로 그몇 퍼센트 들어가 있다는 그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어, 이 황을 쳐줌으로써 해서 이제 완전한 12가지 12대 원소가 다 포함되는 거죠.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아야 농민분들한테도 이렇게 어떤 제품이 좋고 나쁘고를 또 얘기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 제일 처음 나온 제품들 있으면 뭐다 써보고, 테스트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푸노무가 쓴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어 요즘에 유명하신 분인데 <웃음> 먼저 제품을 <웃음> 직접 구매를 해서 써보겠다고 연락이 오셔서 일단 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 제품이 일단 순도도 높고 하다보니까 는 아마 사용해보시면은 뭐 앞으로 이제 매년 사용하시지 않을까. <웃음> <웃음> 유황 중에 99.5%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예. 뭐. 예. 이게 국내 기술입니까 해외 어, 기술입니까? 저희는 스페인의 아페파사라는 회사 유황만 어, 처음부터 유황만 계도 얘기하는 유황만 130년을 만든 회사 제품을 수입 완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를 믿지 마시고 그 스페인 130년 유황을 만든 회사 기술력을. la gran ventaja que tiene es que es un producto que no crea resistencia que nosotros podemos hacer aplicaciones repetidas de azufre con la total seguridad que ese producto no perderá efectividad azufre no s o l o tiene un efecto acaricida y un efecto fungicida sino también tiene un efecto como eh, corrector de pH del suelo cuando tenemos pH s alcalinos y por otro lado también como propio nutricional para para para que la, nuestra planta o nuestro nuestro cultivo uh, 감자 Ah, de camada sembrar c a e j o está. a u á s e h a c e n a Ah, mañana. Ah, m a a n a Ah, a ñ a n a a s m a m a a a h m a ñ n a m a a a h mañana. m n m a a n a m a ñ m a m a ñ mañana. m a ñ m n a m a a m n a m a a a h m a ñ a n m n m a a 소독하고, 아, 소독. 네, 감자 소독해서 그렇게 해서 심으면 어, 5월 한 20일경 수확할 수 있는 감자입니다. 보통 몇 등분 하세요? 큰 거는 4등분, 네. 좀 작은 거는 3등분, 어... 요런 거는 한 번만에 자르고, 요런 거는, 요런 거는 한 번만에, 요런 거는, 요런 한 번만에, 네. 땅을 요 파잖아요, 네. 요 골파마. 이걸 깡 눌리가지고 네. 흙을 덮어요. 아. 그러면 여기 올라요. 아, 그렇게 올라온다? 음. 감자를 어떻게 잘라야 됩니까? 감자 위에, 어, 여기 정화 부분, 여기 머리라 그러거든요. 음. 정화 부분이라는데 밑에는 이제 순이 없죠. 순이 많은, 세적이 많은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중간에, 순 많은 자리 여기를 칼집을 그냥 정중앙에 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음. 한번 내고, 이 상태에서 그냥 또한 번. 딱 내면 4등분 되겠죠 응. 4등분 안에 여기도 눈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두개 이런 식으로 다두개세 개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 이렇게 어, 세력이 좋은 이 부분을 눈한 개를 같이 집어 넣어주면 어, 세력이 좋게 올라오는데 밑에 보면 약하죠? 응. 똑같이 올라와도 지금 이 자리랑 이 자리랑 힘이 다르죠 그죠? 응. 요 부분에 순으로 한 개씩은 무조건 달아줘야지만이 세력좋은 좋은 감자가 클수 있습니다 뭐하시는거예요 음. 이제 감자를 심기 전에 이제 침지처리 이제 그 감자를 자르면서 감자 잘린 절단면에 어, 균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황으로 소독을 한번 하는 겁니다 어, 유황이 뭡니까? 요거 아주모MG 액제입니다 아, 유황이 얼마나 되었나요? 80%? 어, 예. 액제예요? 네, 예, 액제. 어... 그리고 이게 냄새가 일반 그 기존 쓰던 유황들보다는 그 유황 냄새 그치는 않습니다 전혀. 아 그래요? 네, 예, 설향이 삭 나면서 오 유황 유황 냄새가 아니고 예, 예. 무슨 소나무 향? 그죠? 네 냄, 냄새 향이 네. 그 독한, 그 역한 냄새가 안 나고 뭐 맡아도 사람이 맡았을 때 전혀 거부만 유황에 거부감이 없네 이따 네 거부감 없는 <웃음> 그런 향이 나더라고요 국산인가요? 수입품이죠 아 수입 <웃음> 스페인상이라고 써 있네 네, 스페인상 스페인. 아. 80% 유황을 이제 요거를 그 감자 소독할 때 이걸 하면 좋나 보나요? 이제 유황 자체가 곰팡이성균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감자를 자르고 한 다음에 절단면에서 이제 곰팡이가 생기고 하는 걸 이제 막아줄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유황 감자 자체가 이 유황을 좋아합니다. 아, 감자가 네. 유황을 좋아하는구나. 네. 네. 20리터에 2 0 g 을 사용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100리터 물을 탈 거기 때문에. 백미리를 사용합니다 와, 잘 풀리네 네 이렇게 받아놓은 물에다가 이렇게 망 전체를 그대로 조금 물을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아, 10초, 20초? 네 위에 묻은 물들이 흘러서 이렇게 계속 수분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없어도 충분하게 다 묻습니다 가루만 있는 게 아닌가요? 예, 예, 저희는 가루도 있고 액제 유황 80% 짜리도 있습니다. 아, 차이가 뭡니까? 어, 분말은 이제 어, 유황 80%에 마그네슘이 들어 있고 액제는 그 80%에 송진이 20% 들어 있습니다. 아, 송진이 들어? 예, 예, 송진 액제가 들어 있습니다. 송진이 들어간 이유는? 송진이 들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냄새 때문이라도 어, 충이나 깊이 현상이 생기고 송진 때문이라도 좀 점착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자를 네, 소독을 예. 했는데 네, 예. 소독하면 뭐가 좋습니까? 소독하면 일단 감자 같은 경우는 그 절단면이 코팅이 되고 유황으로 일단 중요한 더뎅이병이라든지 이런 균들이 예방 예방 효과에 좋습니다. 어, 예방 효과. 예예. 어, 그럼 이때만 한번 쓰면 되나요? 어 일단은 소독할 때 이때 쓰시고요. 그다음에 정식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옆면으로 철시 치시면 됩니다. 아주머 같은. 예예. 주기나 용량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보통 이제 이거 500ml짜리에 25마리 주기는 한 14일에서 정도로 쳐 주시면 됩니다. 음, 한번칠 때마다 그물한 마리 뭐몇 리터 정도? 아, 물한 마리 에 보통 이제 20ml를 넣고요. 그리고 충제나 균제 아무거나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즈모 엔지 그 액체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말씀해준다면? 어 저희가 그동안은 어 분말을 저희가 주로 판매도 했지만은 요즘에는 또 액제가 많이 나갑니다. 농민분들이 사용하시기도 편하고 또 송진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작물의 점착 효과나 어또 일단 농민분들이 그 유황 특기의 냄새를 싫어하시는데 이 액제 같은 경우는 그 냄새가 일단 좋아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Here we go.